이 온날 우리 집도 비가 와요 와 지금 이 아침 7시인데 저도 밖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와. 어? 눈도 안 됐네 오! 여기도 해! 미친 거 아니에요? 뭐야 이거 오! 아파트인데 물이 새 <웃음>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아씨, 뭐 이런 집이 다 있어? 아, 진짜. 와, 이거 엄청 무섭군다. 아침인데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. 와, 잠깐 사이에 물 이만큼 모였어. 역시 위험한 거 아니야? 이거 불도 꺼야 되겠다. 원아워 레이터 와... 1시간 지났는데 <웃음> 언제냐? 그랬냐? 아씨 갑자기 또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. 어? 어, 야, 나 그렇게 비 많이 왔다 처음 봤다. 수중도 <끝> <끝> 비가 올려나 오늘 비가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다. 이 집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샌다 <웃음> <웃음> 어이구 많이 도왔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